이사시브리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우요미TV 시청자 여러분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너무 쉴새 없이 봐봐서 는 핑계고요 그냥 귀찮아서 유튜브를 잠시 잊고 있었어 <웃음>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 학교 연출 수업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연출 수업은 두 개로 나뉘어 초보 그리고 어, 고수 근데 디렉팅 1에서는 두 개의 짧은 씬을 뽑아서 배우들을 또 뽑아서 내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에 참여를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연출하는 걸다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무튼 그거는 내가 저번 학기에 무사히 끝냈고 이번 학기에 드랙팅 투코스를 들었는데 심화 과정이지 연출 감독이 되어서 원 액트 플레이 페스티벌 즉 단막극 축제 공연에서 10분에서 15분 짜리 정도 되는 단막극을 공연을 내가 연출가의 신분으로 캐스팅부터 조명 디자인, 무대 디자인, 의상, 컨셉, 오디션 뭐 이런 걸다 해서 공연을 올려야만 하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단막극을 정해야 하는데 그건 방학 때 이미 정해오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셨어 그래서 난 이미 단막극을 고른 상태였지 그 다음에 바로 해야 할 일이 5명의 오디션 볼 사람들을 구해와야 돼 어디서건 뭐 스타벅스가 그러면 오디션 볼래 아니면 도서관가 너 오디션 볼래 그냥 물어봐 5명을 꼭 데리고 와야 돼안 그러면 점수가 깎이지 내 단막극 공연을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해 그 2명을 뽑기 위해서 이 동영상은 지금 오디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연출 수업 듣는 친구들 친구들끼리 역할극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야 저기 저 후드티를 입은 쟈이라는 친구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은 거야 그리고 저 셔츠를 입은 친구는 오디션을 볼 친구를 맡은 거지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가 감독 역할을 맡은 거고 오디션 때 배우님, 배우님은 제 키를 연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짧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교수님 말에 의하면 액터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됐을 때 해주세요. 이런 멘트를 해야만 한데.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여배우분은 리더 역할을 맡은 거야 오디션을 볼때 상대역이 필요할 때 감정 없이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기다리던 오디션 날이 됐어 총 58명의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는 감독이 되는데 58명 학생들이 각자 4명에서 5명 정도의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5명씩 그룹이 나뉘어 그리고 한 책상에 그 5명들이 같이 앉아서 오디션을 보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오디션을 보러 온 친구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배우들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룹의 오디션도 참관이 가능해 그때 메모를 하면서 저 친구는 욕심 나는데 하면은 뒤로 연락하면 돼 몰래 연락해서 저 사람을 빨리 yeah, 찜하는 the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오디션 합격해서 yeah, yeah. 어떤 공연에 들어갈지 정하는 건 and 배우의 몫이지. 121. She will be r e a d i 아내 거야. <웃음> 일단 일단 첫 번째 리허설은. 그러니까 아, 말용 아닌가요? <웃음> 아 그런가요? 큐트큐 <웃음> 리허설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큐 t 큐 이거 큐트큐 리허설 때는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진짜 큐만 체크하거든요. 뭐 어떤 라인에서 소품 뭐 들어가고, 어떤 라인에서 조명 뭐 들어가고, 음향 뭐 들어가는지만 체크해서 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게 5월 5일에 있습니다. 5월 네. 5일 30분 전에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서 네. 2시 40분까지 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 시간은 4시 50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쭉 네, 오픈드레스 리허설이에요 네. 이때는 드레스 다 입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네. Q2Q는 중간에 멈춰서 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드레스는 마치 공연이랑 똑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일인가 일단 그러면 연습시간이 언제 가능하신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있어요? 네네 그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힘들 것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 프리구요 네 그래서 일은 안 하십니까? 일은 월, 수 월, 수 무슨 시간에 하는지? 아침에 해야죠. 합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를 다 같이 나눠서 비트를 정하고 그비트에 그 비트에 맞춰서, 맞춰서 어, 하는걸로 하는 네 좋습니다 일단 리딩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 같이 하는게 <웃음> 나을 것 같아요 looked it up on the internet n d s y m p 전까지는 하나 맞는 것 같아요. 또 펄리 찾을 때까지. 음. 그 펄, 펄리 아빠 어디 갔어? 이나 아빠 어디 갔어까지. 음. 거기까지 비트가 있고 덩그러니 조용히 음. 약간 좀 책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32페이지에 음. 뭔가 이 사이에 뭔가 정적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음. 완전 진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미쳐버리는 애처럼 아 폴리나막뭐 폴리면 폴리야 어떻게 아빠 어디갔어 이게 될 수도 있고 야 아빠 어디갔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음. 뭔가 생각해 하시는 그런 이미지는 있으신지 아, 근데 폴리가 되게 막 궁금합니다 기대부로. 패션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이, 있어야 관심이 있어야 있는 애고 거야. 얘는 없어 아, 얘는 좀 이런 NIU 이런 거에다가 그냥 후드티 입고 <웃음> 약간 좀 그런, 아, 그런 느낌으로 아주 그런 들어.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치마가 아니더라도 약간 좀 반대되는 반대되네. 너무 반대되는 왜냐면 얘는 아빠도 신경 써야 되니까 옷을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지 힘이 어디어그렇 그런 없는 거야 왜 피곤해 다음 과제는 그라운드 플랜을 제출하고 교수님 앞에서 그대로 세팅을 한 뒤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관객, 왼쪽 관객들의 시야에서 너의 세팅은 배우들의 이런 부분을 안 보이게 할수 있어 이런 조언을 해 주십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대본을 들고 무대 표기는 하는 색일게요. 아, 아 게? 아이 e 이 n t t e f c e t full g n e y e d 그 왜냐면 어 굳이 둘이 대화한다고 해서 둘이 대화한다고 해서 만 필요 없어. Yeah. 왜 이거는 이 연극이고 mm -hmm. 나의 대딩 스타일은 너무 잘 보지 않은 게 좋아. 그, 할게요. 해보세요. 처음부터 할게요. I like the bullets I move here because I love all the weird, c o m p l e t e l y fucked up people that live here Come on, you're well. you okay. a b a g i Take the big bag Shit, where i s you r d t h a t I got distracted by when you were talking about shaving and the... Uh, n a y okay, o k y We can be just a...